안녕하세요 어제 케이스를 사서 끼고 다녔는데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좀있더라고요아 이게 원래 핸드폰을 이제 저는 이런식으로 파지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이렇게이렇게뭐새 위치를 왔다갔다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데가 이제 가공이 되어있는데 요걸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 끝이 이제 그 사출 이제 빼내는 부분이어서 요 부분이 되게 좀 날카롭게 돼 있더라고요. 지금 뭐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요 부분들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. 요 부분들. 그래서 여기를 좀 갈까 해요. 그래서 보통 이런 게 이제 그갈때뭐 사포나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써요. 근데 사포로 갈면 이 주변에도 이제 그 사포로 이제 문지를 때 만약 이게 사포라고 그러면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이 주변도 넓게 이제 그 사포로 갈리니까 이게 보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여기 연마하는 드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5만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한, 한 7, 8년 정도 된 거고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가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갈때 우선 주의하실 점이 재질에 코팅이 되있는 애들을 쓰시면 안돼요 지금 요런거는 실리콘이니까 이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안에 보시면 이제 실리콘에 이렇게그 고무 느낌 그게 이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중으로 돼있는 거를 이제 갈게 되면 뭐...벗겨지겠죠? 벗겨지면 뭐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쓰시면 안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연마를할때 열에 의해서 취약한 애들 특히 플라스틱 계열을 쓰시면 그게 이제 녹아서 늘어붙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늘어붙게 되면 뭐 그냥 버리는 거겠죠?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뭐 별거 어려운 거없고요 그냥 이렇게 틀고 이제 대고 이제 슬슬 갈아주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연말을 하면 되고요뭐요 부분, 요 부분, 요 부분 다할 거예요. 그래서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게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, 그냥 그 날카로운 부분만 약간 갈아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알리제품이다 보니까 초기에 좀그 가공 마감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,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요렇게 이제 좀 가라 아 조명이 없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 요런식으로 느낌이 좀 갈려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간 위에 있는 빨간 놈을 아직 안갈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좀 달라요 네 이런식으로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요거 이제 갈아서 쓰면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꽤 아팠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이제 갈았습니다 연마기는 연마기가 없으시면 보통 사포로 잘 갈거나 아니면 요런 칼로 요렇게 위를 이제 살살살 살살 긁어 주는 개념으로 하시면 되는데 한 세월 걸려요. 요렇게 긁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긁으면은 이게 이쁘게 나오지도 않고 좀 그래요.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연마기를 사용을 합니다. 연마기 뭐 그냥 잠깐 보여 드리면 요거 아주 옛날에 산 거예요. 그래서 요 모델이고요. 음..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요 뭐 망했을 수도 있어요 뭐 요런거 있대요 요거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네.. 없더라고요 이제 뭐 연마할때 씁니다 드릴링하고 샌딩하고 그릴링하고 하는데 씁니다 요렇게 날들은 있어요 날들은 요렇게 있는데 보시면 제가 처음에 잘 몰라서 이렇게 어 녹는 플라스틱에 이제 막 해서 요런식으로 이제 녹아서 늘어붙은게 좀 있어요 그렇구요 요것도 마지막으로 갈게요. 아, 얘는 코팅이 되어 있는 애네요. 딱 보시면, 얘는 코팅이 되어 있는 애네요. 속이 조금 색깔이 다르죠. 그래서 갈아내니까 이거는 색을 입힌 거예요. 얘는 그게 아니었는데, 아, 얘는 좀 색을 입혀서 조금 이제 이상해지겠네요. 그냥 막 쓰다가 버려야 될것 같아요. 요걸로 좀 칠할 거예요. 유성이고요 수성으로 하면 이제 금방 지워지니까 요렇게 예, 빨간색 유성으로 메꿔치면 그렇게 티는 안납니다. 뭐 싼거 쓰니까 뭐 이런거 해야되게 이런 해야 이정도는 이런, 감수해야되겠죠 이런거 하기 싫으시면 그냥 정품 네, 4만 5천원 주고 사시면 돼요 살짝만 해주고, 조금 말린 다음에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티는 안나요. 뭐 자세히 보면 나겠지만 누가 핸드폰 케이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까? 이런식으로 메꿔주면 거의 티는 안납니다. 그래서 색깔을 사실 때, 뭐 이렇게 유성이 있는 펜을 사시면 좋아요. 예, 별로 티 안나죠. 네, 예. 마지막으로 보강하는 영상까지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